반갑습니다. 어 제가요 오늘은요 파이 골프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좀 스크린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요. 이게 하도 요새 핫하다고 해서 제가 저도 한번 쳐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가 흔히 좀볼수 있는 음 이런 스윙기 같은 어 우리 연습 스윙하는 그런 스윙기 같은 이런 스틱 같은 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네모난 이런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센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센서를 이 스윙기 끝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아무래도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센서는 충전은 5 핀으로 하는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충전을 할수 있게끔 여기 이렇게 충전 그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충전기도 다 따로 들어있고 설명서도 다 있습니다 파이골프는 파이골프 자체에 어플을 다운을 받아 주셔야 되는데요 어, 이렇게 파이골프 어플을 다운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뭐 연습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제 선택을 하셔서 어,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또 정확하고 또 기존에 우리가 쓰던, 우리가 이제 플레이를 하던 게임과는 얼마도 다른지 제가 한번 직접 이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 골프 연습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연습을 하는 것처럼 나의 샷을 이렇게 분석을 다 해줘요. 헤드 스피드, 그리고 클럽 패스, 스윙 템포, 그리고 패스 앵글까지 다 이렇게 나오고 거리까지 다 이렇게 나와서 따로 연습장에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래를 보시면, 어, 그리고 이 클럽을 다 종류별로 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드라이버로 선택을 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드라이버, 우드, 그리고 아이언, 그리고 웨지, 그리고 퍼터까지 다 이렇게 클럽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아이언을 한번 놓고 쳐볼게요. 자, 7번. 이렇게 아이언도 어, 되게 상당히 좀 말은 좀 정확도 있게 샷을 굳이라고 되게 분석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게임도 되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 온라인 게임은 다른 유저들하고 실제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고 어, 옆에 이렇게 보시면 로컬 게임이라고 해서 스피드 골프 그외 <웃음> 다른 타 스크린 골프에도 있는 거지만 시간을 두고 어, 이렇게 골프를 치는 그런 스페드 골프도 있어요. 풀코스가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치는 그런 스크린 골프고요. 퍼팅은 그냥 말 그대로 퍼팅 그리고 어프로치 그리고 니어리스트 그리고 롱기스트 게임까지 이렇게 되게 많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난이도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티도다 설정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대 4명까지 동시에 즐길 수가 있어서, 진짜 스크린 골프 직접 가서 치는 것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세부 설정도 다 가능하고, 멀리건도 이렇게 9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한국 맵이 아니라서, 외국 맵이라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 우리가. 아, 이것도 거리마다 클럽을 다 선택을 할수가있어서이것도이제 제.. 내 거리로 선택을 하면 돼요 남은 거리를 보고 짧나? 아. 아저요이클이게좀 처음에 좀 힘들었던 게, 퍼팅감이 좀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한 5m라고 해서 5m를 밀었더니, 우리가 실제 퍼팅을 하는 것처럼, 그, 이렇게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5m대로 밀었더니, 아예 센서가 안 먹고, 너무 또 세게 했더니, 그냥 그림 밖으로 아예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퍼팅감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서 여러 번좀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8m니까, 18m 한번 쳐볼게요. 건 뭐? 어 너무 세다한대 그만. 오디좀 어, 알았어. 우 <웃음> 와! 잘못 맞았나요? 왜 이러나요? 어떻게 된 거죠? 이런 어프로치랑 커팅은 좀 감을, 감을 익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좋다. 오, 오! 아, 맛어 제가 이 파이골프를 어 쳐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가장 큰 장점은 어 게임보다는 저는 연습에 있는 것 같아요. 연습장에 굳이 가지 않아도 음, 나의 어떤 샷과 굳이를 음, 분석을 하면서 매일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할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집에서 아니면 놀러가서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게임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이렇게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